이번 시간에는 달서구 아파트 시세 및 거래 동향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확인을 해본 결과 아파트 금액 자체가 일부 좀 하향 돼서 거래가 되었고 매매 또한 거래가 월등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달서구 쪽에서도 알수구청에서 좌측으로 볼리돈 본동 쪽으로 해서 확인을 해보면 죽전 내걸이나 볼리 내걸이 금액대가 저렴하게 나온 것들도 거래가 조금 줄었고 고가의 아파트들은 거의 거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를 주고 사는 분들도 몇몇 계신다고 하는데 생각을 한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리동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꼭 4월에서 5월 기준이 아니고 30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볼리동, 장기동 뭐 일대 대부분 아파트 거래가들이 많이 줄었고 실제 금액을 확인해 보면 이게 지금 갭 차이로 해서 확인을 했는 건데요. 지금 개입 가격 차이도 줄었을 분들,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어이 뭐 사이트 자체에서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그에 신규 아파트 거래도 있지만은 4월달에 5월달에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6억 6천이라고 나오지만은 실 거래된 거는 5 6억 5천 8백 정도의 거래가 되었고요. 힐스테이트 마찬가지 보게 되면. 실제 6억 5천이지만 거래됐는 거는 6억 4천 5백. 작년 최고 금액은 7억 5천 3660만 원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 보시게 되면, 농산 로테켓을, 마찬가지 실제 거래된 거는 4억 9천에 거래를 되었고, 작년 10월달에 최고점으로 5억 700만원 거래가 되는데 이후 거래가 없습니다. 2월달 한 건이 거래가 되었고요. 지금 2023년에 입주할 아파트들이 여기에 빨갛게 표시되고 있고 뭐 많이 본 그림 같은 경우는 뭐 표시가 되어있고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입주가 될 아파트들입니다 자 대부분 오래된 아파트들 10년 20년이 되는 아파트들도 가격이 많이 뛰었지만 아, 지금 거래가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최고가로 해서 3억4천을 찍었지만 현재 작년 12월달 거래되는 것은 3억3천8백입니다. 그리고 현재 프로테지를 나타내 주는 이 프로테지가 뭔가 하면 아파트 금액이 줄었거나 아파트 매매 프로테이지 자체가 금액이 하향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3개월 전에 지금 아파트 거래된 내용인데 이걸 1개월로 바꿔보면 지금 거래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시 2개월 전에만 해도 이렇게 거래된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에는 이렇게 그전에는 더 매매 거래가 많았었죠 그래서 지금 2개월만 해도 지금 요정도 거리에서 지금 매매 금액과 그 다음에 실거래 프로테지 자체가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월성 쪽으로 가보시면 더욱더 아파트 거래는 줄었다는 걸알수 있고 여기는 또 재개발이 많이 없었어요.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거래량 자체가 30% 정도 줄었고 아파트 매매 가격도 많이 떨어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이마트 옆에 아파트를 하나 볼까요? 48평 진천동 진천역 계록 류슈빌 예. 매매 금액이 7억 7천 이지만은 실제 거래 자체가 없었고 올 3월달에 7억 7천 4백 그래도 잘 받았네요 그렇게 해서 거래가 뭐 있었고 그 이후로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 신규 아파트죠 지금 8억 8천으로 되어 있지만, 그건 최고가입니다. 실제 분양권 실거래가 기준은 7억 3천 2백인데, 물론 피가 붙어서 거래가 된 부분인데 이런 거는 명확하게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아파트 거래량도 줄었고 거래 금액도 많이 다운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운이 덜된 이렇게 하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굳이 열덟 평이 아니라 가장 선호하는 서른 두세 평을 봐야 되겠죠 보게 되면 대구 나래마을 같은 경우도 어 실제 3억 3천 이지만은 거래되는 금액들은 2억 9천 2억 7천 7백 2억 8천 2억 8천 도 4월 달에 한건이 거래가 됐네요 왜 이래 비싸게 주고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놔두면 떨어질 건데 이렇게 해서 달서구에 어떤 지금 아파트가 형성되고 있다 하는 내용만 아시고 굳이 지금 아파트를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뭐 이런 13평 아파트들, 48평 아파트들 대부분 폭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30평도 폭 차이가 많이 나네요. 30%대까지 나오고. 이렇게 난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뭐더 오래된 아파트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기가 없을 수도 있겠죠 단지가 작거나 대마 엘리시오 이 같은 경우도 현재 거래된 금은 없고 3월달에 2억 9천 7백을 찍었네요 그래도 이게 최고가 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한번 보시면 진천힐스도 지금 뭐 근자에 거래된 건없고요 3월달에 3억 1,700만원 그래, 금액은 떨어졌고 거래량은 줄었고 대부분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달서구를 한번 확인을 해달라 고 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해서 확인을 했고 요 달서구든 어디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네. 그리고 전세는 전세대로 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전세를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 다음에 이제 북부로 한번 넘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